안녕 얘들아 반가워. 예! 이 오늘 첫 번째 코스가 뭐죠? 저 배웠던 타운이었어. 내 따찌 내 따찌! 오! 오 바이킹 있네. 와! 어, 저 타면 안 돼? 가자. 타면 죽을 수도 있어. 음, 저희 버디크는 타도 돼요? 타도 돼? 훨! 난 바이킹 짱 좋아해. 와! 나 또. 여기서 어디로 여기서 어디로 자 여러분 다왔습니다 다 내립시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여기분 이리 네. 오세요 네. 네. 네 왔어요 여기는 호수에요 바이킹 저기 있던 데 바이킹 타면 바이킹. 안 돼요? 가자 한번 둘러봐요 네 자유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요? 네. 와수영이온거 같다 자유시간이라니 하나 둘셋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찍다아어 잠깐만 유진아 어? 유진이야? 어,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정신 차려 유진아 이게 눈에 야 봉아 봉아 봉아 봉아 봉아 <웃음> 아 진짜 해줘 어? 진짜 해달라고 안하고안 하고 싶으면 해 <웃음> 뭐야 진짜 봐야 가봐가봐 가요 가이 따라오세요 바이킹 따라갑시다 네좋아요좋아요 늦게 오 사람 자기 아 그만 뛰어쟤 <웃음> 제가 안타 이가 타 이봐. 저는 내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돈이 없거든요 카드 안 들고 왔어요 오늘 저럴까봐 하이킹 100. 대인 두명이에요돌미나요 인디언 파 인디언 파 인디언 가실게요 이따라 호수고아 오빠. 호수까지 안멀어 안멀어 내려가 내려가 에이. 한 명은 빠져야지 진짜요. 진짜 호수 호수 보러 갑시다 여러분 아, 따라오세요. 그 시원한 사람 아이스크림 사기. <웃음> 와 윤슬 보 윤슬. 그 우리 저기 여기 일년 안에 서고 씨다 따라오세요. 무야호. 어? <웃음> 하나씩 소원 얘기해봐요. 어? 호수의 산신령님 들어주세요. 너부터 해. 저요. 번마이월계해주세요. <웃음> 나도인데. 어, 아 유진이 저한테 와. 와. 저 나도 주십시오. 아. 제 꺼한테 뺏겠습니다. 와 그녀를 뺏겠습니다. <웃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오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 마지막은 재밌게 좀 해보세요 중호형 솔로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저기 네. 여기 위에 네. 등사들에서 굴레길이 있어요 네. 한 번은 가야죠 네. 근데 가감이 좀 그렇잖아요 가위바위보. 그러면 커플로 가위 가위보 오케이 둘이 갔다 오시고요 여기 이쁘네요 여기 어. 무슨 호수예요산정호수 아, 아, 여기가 우리가 오늘 오는게 다 드라이빙 코스예요 음~~ 그래서 차 타고 오면 즐겁돼요 음. 근데 걔 위치 사이들이 별로 안걸렸어 맞아요 <웃음> 어등산다 어. 했어 아니 저희가 오늘 신발 좀 이상해서 저다 키도피 신발이거든요 신발이 지금 굿보세요 <웃음> 저희 지금 못가요 <웃음> 저 이걸로 산 가면 저거 방울 고양이가 때가요네 <웃음> 저거 오늘 190이에요 지금 둘다 길겠네 우리 맞아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선 찍자. 어떻게 찍을까? 일단 뽑아서 갈겨야지. 뽀갈 아갈 그만 갈겨, 저아 우리 둘이 좋은 관계예요. 맞아요. 리플에는 진짜 다, 사귀는다, 다, 다 사귄다, 다 사귀어. 다 사귀어. 여설명이서다 사귄다. 문제, 누가 안 <웃음> 사귀는가? 찾아보시오. 빙고. <웃음> 일단 4명끼리 사겨어요 저랑 유진이랑 제코비랑둘준 넷은 좀 많이 얽혀있어요. 그기서 메아리 쳐봐. 우야호아 메아리가 안 쳐져요. 안눌려요 아. 아 호수 이쁘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쁘네. 보 아머 너무 예쁘다. 아쁘웠 야. 아아자 네. 여러분 이 어, 가운데 부럽대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산정 호수였습니다. 네, 아이그 산정 호수 이제 약간 조각공원도 있는 것 같던데. 이두 네. 친구들이 아주 재밌게 바이킹을 타는 모습을 보고 어, 한때 어, 내가 순수했던 시절 그 시절이 에, 떠올랐습니다 <웃음> 바이킹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지? 재밌게, 재밌었어. 타더라. 응. 어, 재밌게 타더라고 그래서 나랑 마티 형이랑은 그냥 지켜봤어 <웃음> 부러웠다 솔직히 <웃음> 자 이제 다음은 네. 홍천 아... Art, 갑시다. 아트 모시기로 가요. 가 봅시다. 포천 아트뮤지엄 거의 야오. 우리 저희 거의 포천과 이거 계약된 건가요? 몰라요. 포천 지역 살리기 <웃음> 느낌으로 지금 저희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웃음> 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합시다 하나, 둘, 셋. 아자 아야, 아자 아자. 재꾸바.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응. 아자로 이행시해줘. 아자? 자, 이분 뛰어봐. 아. 아 이런 이렇게 날씨가 좋은 상황에서는 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자진모리 장단. 하나, 둘, 셋, 넷. 어. 덩기덕? 아, 누르셋네덩기덕쿵다다다덩기덕쿵다다다 아, 배고 같은 친구가 여행에 있으면 즐겁죠. 아, 진짜요? 네, 감사해요. 마치 필통에 있는 지우개 같아요. 대박. 없어서는 안 되죠. 멋지다 어... 어. 어. 약간 아무거나 던져놓고 의미를 찾는 느낌이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약간 뭐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같은 아. 느낌이죠? 네, 없으면 뒤를 볼수 없어요. <웃음> 어... <웃음> 갑시다. 갑시다! 출발, 출발. 안전운전! 오, 오. 오. 가이드 따라오세요 가이드 아, 아, 네. 뒤에 서세요 뒤에 네자 9호 9호 1번 1번 2번 3번 4번 네 여기는, 호튼 아트 밸리입니다, 아트 밸리. 여기 호튼 아트밸리입니다 아트밸리 여기 뭐가 밸리. 있겠죠? 밸리가 뭐예요? 밸리 뭔가 밸런. 밸리 그 네. 뱃살 뱃스이 네. 밸리 어? 밸리 댄스기가 이거죠? 맞아요 <웃음> 자 여기가 어디냐면 네? 천주호라는 곳이에요 천주호 천하의 주인이 우리 유진이다. 선주공 유주다. 천하의 주인이주다와와이쁘다 예쁘다. 저위 좋다. 가위바위보? 가위보 올라가기? 안내면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너무 힘들보 가위바위보. 직공원, 유진아. 유진아. 어, 유진아. 후키 사? 어, 어. 진짜로? 여기다. 와다 어. <웃음> 정원이가 열정적인 친구예요 원전 <웃음> 저렇게 올라갔네? 천주호! 귀여워 천주호래 남친구 저러는 거 어때? 귀여워 <웃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흔히 끼웠어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여기서 봐야 되네 어 달의 연인? 그래 아 예쁘다 그래 다이빙 하고 싶어 와 진짜로 나 진짜 여기서 다이빙 할수 있어 진짜? 어 저거 타줄게 아, 옷 사줄게, 진짜. 위험, 위험해, 위험해. 야, 아래서 볼 때는 맞아.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맞아. 올라오니까 여기 쫙 보이는 게 너무 예쁘다. 천주호 외칠만 했지? 어. 천주호! <웃음> <웃음> <웃음> 또정훈이의 그건 내가 책임져야지. 감사합니 아, 저 달의 연인. 그러니까 이게 거슬리긴 <웃음> 야, 하더라고. <웃음> 야, 우리 약간 진짜 부산 갔다 온 이후로. <웃음> 부부, 부부급 케미를 지금 맞아. <웃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좋아요 <웃음> 너무 확대야 아니 맨날 이런 사진만 좋아해 정훈이는 정훈이 <웃음> 이런 확대가 너무 좋아요 맨날 이런 거만 어. 찍어요 <웃음> 역시 야, 가, 누구랑 같이 보느냐도 중요해 왠줄 알아? 아까 밑에서 마트랑 같이 봤거든? 저, 어. 저 별로였거든? <웃음> 너랑 위에서 보니까 예쁘다 그래 <웃음> 가족사진이요? 가족 응, 해야겠다. 아니, 지금 가족사진 찍을 때가 아니라, 아, 네. 우리 저 건너편 갈 거예요, 저기. 저기 가요? 저기 보여? 그럼 두 명만 가도 가. 어, 아, 두 좋아요. 명만 두 명만 가는데, 한 명은 산탈 거야. 와, 어? 외로운 길이야. 길이 두 갈래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그냥 다 같이 가고, 두 명만 산 탑시다. 가이, 가이, 고. 나랑 인진이랑 아, 가는 거네. 고. 그... 산 어떻게 타야 돼요? <웃음> 산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산은 안 보이는데? 뭐 여기 산이 없어요. 산이는 없어요. 산이는 내 방은 아니죠. 네. 아, 뭐야? 문제가 있네. 너무 크다. 와 아, 나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게 뭔데? 저기다 비물 쏜다고. 아, 진짜? <웃음> 진짜? 우와! 아, 맞네. 아니 거의 저희 지금 포천 그건 홍보하고 있잖아. 서로 홍본데 리플. 좋다, 마크야. 여자 사랑해. 아 사랑해. 나랑 데이트하자. 아나 지금 데이트 하고 있는데 너가 괜히 이거 좀금발 잡으면서 무게 칠고 있는 거 같은데 좀 뻑거든? 나 줄래? 나쁘다니까. 욕설 하지 마시다. 좋아요. 학습. 약속. 욕한 뽀뽀 해주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부러 욕하지 마. <웃음> <웃음> 설마 일부러 욕하겠어요. 그 나랑 주주랑 어. 나랑 걔가 무슨 얘기했지? 나랑 정훈이잘랑하진다고 아니, 맞다고? 우리는 4명이서 응. 네 사귄다고 <웃음> 어, 서로 사귀긴 해 맞아, 같이 살까? 어. 같이 사는 거 찍어도 재밌겠다 좋아 야호! 역시 이렇게 풍경이 좋은 데 살아야 사람이 눈도 좋아지고 탄도 행복해지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예, 풍경이 좋아요? 안 좋진 않아요 아 좋네요 자, 기억 다 했으면 살 갈까요? 네 <목소리> 우리 4명 이 사귀어요, 4명 이렇게 어, 이렇게 4명 다자연해? 네 다자연해 허락잖아요커락했잖아요응괜찮아괜찮아 네. 어, 네. 음, 음, 괜찮아. 아, 서로 다한 사이예요 네, 네. 아, 괜찮아요 뭐할 사이 이게 가끔씩 이렇게 뽀뽀하고 나도 주주랑 뽀뽀하고 저녁 뽀뽀하고 얘는 둘이도 응. 아, 뽀뽀하고 나도 저에 뽀뽀하고 해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왜 끼고 싶어요? 왜 여기 끼어둘까요? 피고를 하나, 피고를 하나 끼고 싶은 사람 댓글 달아 라이프 워크, 하이블리즈 잘 놀다 갑니다 네. 예이 네. 안녕 아 찍지 마세요! 아 찍지 마세요! 촬영 아. 중에 무슨 찍지 마세요야 오천잘 놀다 갑니다! 네잘겠어요자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까? 즐거워요! 오늘 드라이버 여행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드라이버는 어때요? 드라이버도 좋아요! 좋아요. 진짜예요? 진실된 얼굴이에요 이거? <웃음> 피곤한 얼굴. 너 얼굴이 너무 하얗게 났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고 <웃음> 하얀 거 바라는 거 <웃음> 어, 아니야? 그렇지, 저자체발 자차발. 자발, 자발. 네, 어, 저발. 음. 여러분들 집까지 모시드렸었고요. 아 <웃음> 인사해요. <웃음>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 여행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우리와 함께 랜셔 <뭐야>? 여행. 랜녀 랜녀. 랜녀 랜녀. 랜녀. 랜녀 랜녀 이게 랜열. 와. 와. <웃음> 지력. 진같개 빼고 싶다 팬티 빨아야겠다